안녕하세요 패턴스트리 박다미입니다 오늘 아래랑 드레스 해볼게요 기본원형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오늘 디자인은 아래랑 드레스라고 해서 농기장으로 내려가고요 아래부분 후리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고요 앞에 V자로 파서 블로 염해줍니다 그리고 소매가 소대나시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해보시면 수대나시 원피스 정도도 또 하실 수 있죠 수대 나시기 때문에 진동선을 18cm 이상 내, 내려가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기분입니다 18cm 내려가서 상동선 났고요가슴둘레났고요 났고요. 힙선까지만 그리고 밑에 또 그리겠습니다 힙선 24놨고요 여유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프리아가 들어갈 거니까. 이것만 그리고 이게 이제 나시니까. 내려가는 거다내려갔고요 목선. 5cm. 나가서 목선 파고요 5cm만 놔줍니다. 나이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1cm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그리고 요 진동은 이미 올려줬고요 그리고 여기 엠파이어선 11cm 허리에서 11cm 올라갑니다. 이것만의 중요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절개하는 거죠. 암을 최대한 날씨 암을 위로 1cm 파주고 들어갑니다. 하고 목선은 앞판 따라서 파야 되겠죠. 앞판 V자도 있고 U자도 있고, 지금 두 가지 또 응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V자 W, W, 블로넣고 앞판 할때 보여드릴게요. 뒷판 이 정도, 이 정도 파줍니다. 아주 길이 스커트 부분 놓을게요. 여기 다 보이시죠? 라시선 하셨고요. 여기서 2cm 나간 만큼 2cm 허리선에서 들어오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힙에서 허리까지는 곱자를 이용해서 후리아가 들어가도 일단은 기본선을 잡아 줘야 되잖아요. 잡아 주시고. 이제 손이 잘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너무 쭉쭉 그려서 정신 어지러우실 것 같아서 이제 잘 보이실 겁니다. 몇번 그려 보시면 다스던 이렇게 내 줬고요. 이제 엠피 시키면서 후리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뿌리에서 또 굳이고 나가면 기본이게 되겠죠? 손 잡아주고요 얘네 나간 만큼 기준선 잡아줬고요 통은 힙선에서 언제든지 힙선에서 통을 놓죠 힙선이 24니까 힙선 따라 놓는 게 기분이잖아요 요거를 3등분을 또 합니다 3등분은 사이즈를 이쪽으로 나갑니다 옆쪽으로 옆쪽으 이 선은 3cm 정도 해가지고, 후리야. 후리야를 더 많이 넣고 싶으면 위에까지 더 벌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웃음> 패턴으로 또 보여 드릴게요. 뒷판. 뒷판을 이렇게 <웃음> 이렇게 잘라야지 윤곽이 나오니까 제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허리선, 허리 중심 2cm 항상 언제든지 쳐주고요. 곡자 흰 쪽을 이용해가지고 허리선, 등 구분선을 나타내줍니다. 구분선 0.3 정도 되게 살려줍니다. 이렇게. 기분입니다.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더 터졌고요. 그리고 사람 체형에 따라서 나왔고요 이게 여기 엠파이어 손. 여기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놓고요 여기 절개 들어가서 이제 해야, 써야 되겠고. 지그득으로 표시해줍니다. 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 뜨면 됩니다 이제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후리아가 많이 줄겠죠 이건 좀 후리아가 많은 것 같아요 패턴 뜰때 보여 드릴게요 앞면 아래랑 드레스 앞면 시작하겠습니다 앞면은 여기서 앞쪽에서 한 10cm 이상 띄워서 그려주세요 선 잡아주시고요. 앞면. 앞면도 이 진동선을 수단하시기 때문에 18cm 이상 파면 안 됩니다. 18cm 놔줄게요. 등 길이는, 앞 길이는 40이고요. 앞 길이에서 또 허리선 이저에게 허리선에서 1 8 내려가면 힙선이 되죠 이중부터 그 잡아주겠습니다 이 각을 언제든지 잡아주고 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수대나시는 다 18cm만 동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아슴을 넣어야지 앞판이니까 육아슴둘레 96이니까 24입니다 4분의24 여유분 나가는거는 똑같습니다 2cm 아픔 24 7cm 내려가고, 7cm 려가고 기본선만 표시해 놓습니다. 목을 더 파줄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3.75 내려가는 거 아시죠? 15 기본 힙선 1분 없이 24그래 다시 들어오기로 했죠 나간 거 유장을 놔줬습니다 유장 여기도 5cm 나갑니다 아까 선에서 아까 5cm 나가서 5cm 줬죠 암을 팔거 5cm 나시니까 조금 사주는 거죠 목팔선 이거는 암을 선 인치. 그리고 유장을 넣어야 되겠죠? 유장 25. 25 기준선에서 6폭을 먼저 놓고요. 9인치가 6폭이잖아요. 18이니까. 여기다 맞춥니다. 이 기준은. 25 여기가 25 여기는 9그 상태에서 앞판과 뒷판 차이점 계속 빼줍니다. 여기서 엠피 시켜주면 여기서 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허리선 엠피 시켜주면 그리고 엠파이어 선 11cm. 허리에서 11cm. 11CM에서 다시 목선 7CM 올라갑니다 7CM 올라가고요 목파임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10CM만 나갑니다 따블 더블, 따블입니다 7cm 아래까지 쭉 7cm 일부를 기준해서 유자형으로 파고 싶으면 유자형으로 파고요 지금 V로 할겁니다 일단 목선을 이렇게 내주고요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 그리고 암홀 암홀선 그려줘야 되겠죠 5cm입니다. 보이시나요? 5cm. 5cm. 5cm하고 분 아, 그래서 뭐가 검색하게 되는데 입니다. 여기서 U자 U자로 파고 싶으면 이건 U자형이 되고요. 지금 대로 파니까. 자를 이용해서 아주 일자면 좀 보기 흉하지요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은 V자로 할 겁니다. V자. 그러면 상위는 위에는 다 됐고요. 아래 부분. 과 같이 여기서 절개해 줍니다. 이선 빼고 파선 빼고 아래 부분 하나, 둘, 삼등분한 사이즈. 3삼 등분한 사이즈를 옆쪽에서 나가서 좀 넣습니다. 두 센치 이걸 잘라내면 윤곽이 보이겠죠? 이앞 부분은 여기 10cm 나갔잖아요. 여기 굴려 줍니다. 10cm 나간 부분은 이렇게 위로 굴려 줍니다. 손으로 파주기했죠 U 자 하고 싶으면 U 자로 파고 지금은 V 자에다가 W로 딱 밑에까지 쭉 내려갈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안그렸습니다 이 부분은 3cm 쯤 나갔죠 아까 뒷판 다 기준선이 되는 거라서 이게 없어질 때 없어져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기준이 되지 이렇게서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서 패턴 뜰때 접어서 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이건 이 이렇게 다 잘라낼 거죠? 이렇게 밑에가 튀어가옵니다 이제 네, 네. 패턴으로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 뒷면, 아래 스카트 부분, 뜨겠습니다. 절개해줍니다 다시 올라. 앰파이에서 밑으로 다 후려합니다. 습니다다 불량 없어지고 피어가 됩니다. 요거한 줌만큼 더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요. 그다음 많지 않습니다. 앞판, 여기는 이렇게 안빛 시켜줬고요 다스 하나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기 딱으로 딱 접히는 선입니다, 이게. 밑에서, 헛구 달아가지고, 이렇게, 뻘럭되는 거죠, 밑에. 트리아가 맞네요 이쁠 것 같아요, 디자인이. 트리아가 많고, 예쁘네요 앞이 터졌으니까 뒤는 중심으로 철기 없이 나가겠죠? 아, 완성됐습니다. 여기가 많네요. 예쁘 해지니까펄럭펄럭 하니까 뒤는 이렇게 막혔습니다. 뒤 원피스는 이렇게 막혔고요. 앞에는 안 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탁 면해갖고, 페로페로 가면서, 이건 티도 없고요 드레스면 아리랑 드레스 완성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자락 나오는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딱 염려가지고 앞에 이렇게 쭉 퍼졌습니다. 앞에 밑에 아래부분이 살짝 흘렀습니다. 뿌리가 많고요. 예쁠것 같죠. 원단으로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